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비TV의 단풀이입니다. 게임 속 주인공들은 혼자서 할수 없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을 하기 위해 주변에 있는 캐릭터들을 동료로 맞이합니다. 오늘은 이런 주인공과 함께 다니면서 배신 따위는 모른다 라는 천진난만한 얼굴을 하고 있다가 주인공이 뒤통수를 세게 후려쳐버린 게임 속 동료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저의 뒤통수를 세게 때렸던 게임 속 동료 첫 번째는 포탈2의 휘틀리입니다. 포탈2는 벨브 코퍼레이션에서 제작한 1인칭 퍼즐 플랫포머로 큰 인기를 끌었던 게임입니다. 전작의 주인공이었던 체리, 페어가 되어버린 에포트사이언스에서 깨어나게 되고 글라도스의 실험에 반강제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게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휘틀리라는 외눈박이 로봇과 함께 퍼즐을 풀며 탈출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플레이 중간중간 주인공에게 유쾌한 농담을 던지는 등 상당히 덜 떨어진 모습의 유저들은 휘틀리를 경계하지 않았고 공료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임 후반부 통제실에 도착한 휘틀리가 트롤짓을 하면서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전작의 보스로 등장했던 글라도스가 재가동되었고 주인공 체리 위험에 빠지게 되는데요. 위기의 순간 체리 기지를 발휘해 방심한 글라 글라도스의 머리를 뽑고 휘틀리의 머리로 갈아 끼워버립니다. 글라도스의 몸통을 얻게 된 휘틀리는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연구소를 통과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뭐라도 되는 것 마냥 거만하게 행동하게 되는데요. 주인공이 탈출할 수 있도록 탈출용 엘리베이터는 불러줬지만, 오랫동안 참아왔다는 듯이, 체를 향해 맹비난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 주인공 채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주인공 채는 당황하지 않고 기회를 보다가 글라도스에 연결되어 있던 휘틀리를 뽑아버렸고 우주 밖으로 던져버리면서 상황은 종료됩니다. 너무 긴박한 상황에 일어난 일이라 유저들은 엄청 당황했고 하나뿐인 동료라고 생각했던 휘틀리가 돌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는데요. 그렇게 그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플레이가 끝날 무렵 느닷없이 쿠키 영상 하나가 재생됩니다. 우주로 날아가서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휘틀리가 등장했고 특유의 익살스러운 말투로 유저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게 되는데요. 대신을 했지만 내심 그리워했던 휘틀리를 본 유저들은 반가워했고 휘통스라고 부르며 그를 기억했다고 합니다. 유저의 뒤통수를 세게 때렸던 게임 속 동료 두 번째는 바이오쇼크의 아틀라스입니다. 이 게임은 비행기가 바다에 추락하고 주인공 제기 조난을 당하면서 시작하는데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바다 한복판에 거대하게 솟은 등대가 있었고 그곳을 통해 해저도시 랩처로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해저도시에 도착한 주인공에게 아틀라스라는 인물이 모전기로 말을 걸어왔고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하며 도움을 줍니다. 아틀라스는 말을 할때 부탁인데 라는 말을 하며 외너있게 말을 했기 때문에 유저들은 큰 의심을 하지 않고 그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해저도시를 수색하던 도중 지배자인 앤드루 라이언이 아틀라스의 가족을 폭사시키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분노한 아틀라스는 잭에게 라이언을 죽여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라이언을 찾은 잭은 그를 죽이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진실 하나를 알게 됩니다. 주인공은 세뇌를 당한 상태로 부탁인데 라는 말을 들으면 그 어떠한 명령도 수행하는 인간 병기로 만들어져 있었고 심지어 잭을 만든 사람도 아틀라스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유저들은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고 아틀라스는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어진 잭을 죽이려 하는데요. 다행히 주인공 잭에게 도움을 받았던 리틀시스터들이 방심하고 있던 아틀라스의 몸에 주사기를 꽂아 아틀라스가 죽고 이야기도 끝나게 됩니다. 유저들은 동료로 생각한 아틀라스에게 아무것도 모르고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분노했고 악랄한 계획을 세웠던 아틀라스를 최악의 악당으로 기억했다고 합니다. 유저의 뒤통수를 세게 때렸던 게임 속 동료 세 번째는 별의 커비의 마버로아입니다. 팝스타 별의 하늘을 나는 배 로아가 불시착하게 됩니다. 커비를 포함한 4명의 친구들은 우연하게 로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절망에 빠져있는 마버로아를 만나게 됩니다. 마버로아는 커비 일행을 보고 반가워했고 배를 수리할 수 있도록 부품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너무 밑도 끝도 없이 심부름을 시켜서 당황하긴 했지만 우리의 커비와 동료들은 마버로아의 부탁을 흔쾌히 수락했고 행성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모든 부품들을 구해주게 되는데요. 배를 수리한 마버로아는 고마운 마음에 커비 일행을 태우고 할켄드라 행성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머리 내네 딸린 드래곤 렌디아의 공격으로 배가 다시 격추당하게 되고 위기에 빠진 마버로아는 커비에게 렌디아를 쓰러뜨려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을 하게 됩니다. 유저들은 그만 좀 부탁하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우리의 착한 커비는 마버로아의 부탁을 듣고 군말 없이 렌디아까지 처치하게 되는데요. 다시 돌아온 마버로아는 이전의 모습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사실 마버로아는 렌디아가 가 지고 있는 마스터 크라운을 얻고 전 우주를 지배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요. 순진하고 천진난만해 보이는 커비 일행이 아무 생각 없이 배 안으로 들어왔고 배를 수리하고 랜디아까지 쓰러트리면서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쉽게 이뤘던 겁니다. 커비와 동료들의 귀여운 모습을 지켜봤던 유저들은 힐링을 하다가 큰 충격에 휩싸였고 이런 귀엽고 아기자기한 게임에서 충격적인 반전을 보게 되자 라버로아를 저주했다고 합니다. 유저의 뒤통수를 세게 때렸던 게임 속 동료 네번째는 디아블로의 아드리아입니다. 디아블로 1편부터 등장했던 아드리아는 디아블로가 나타나는 시점에 등장한 이방인으로 마녀라는 호칭으로 불리며 마법 물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이었던 파로람은 그녀에 대해서 아드리아가 무언가를 먹거나 마시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드리아는 디아블로 3편에서 레아의 어머니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녀는 일곱 악마를 봉인하기 위해 여행을 다니고 있다며 유저들을 안심시켰고 악마의 봉인을 위해서는 검은 영혼석이 필요하다는 고급 정보들을 알려주면서 신뢰를 얻게 됩니다. 산막에서 아즈모단을 쓰러뜨리고 검은 영혼석에 일곱 고위 악마들의 정수가 모두 모이게 되는데 아드리아는 영혼석을 파괴하기 전 준비할 것이 있다고 말하면서 티리엘 레아와 함께 성체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드리아는 갑자기 돌변하게 되었고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며 충격적인 일들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성체에 있던 사람들을 잔인하게 마법으로 학살했고 자신을 막으려는 티리에를 제압한 뒤 검은 영혼석을 자신의 딸 레아에게 주입하게 됩니다. 사실 아드리아는 디아블로에게 홀려 충성을 맹세한 상태였는데요. 디아블로를 부활시키기 위해 유저를 농락하면서 자신만의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디아블로는 레아의 육신을 통해 부활하게 되었고 유저들은 아드리아 덕분에 다시 한번 생지옥을 맛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딸까지 이용해 유저들의 뒤통수를 세게 때려버린 아드리아는 영혼을 거두는 자 확장팩 오막에서 더욱 더 충격적인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유저를 다시 만나게 된 그녀는 악마들이 인간을 더 존중한다는 헛소리를 하며 스스로 피의 웅덩이에 몸을 던져 흉측한 악마의 형상을 가진 괴물로 변하게 됩니다. 유저들은 자신의 육신을 내던지면서까지 악행을 이어가는 아드리아의 최후를 보며 참 사람 쉽게 안 변한다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유저의 뒤통수를 세게 때렸던 마지막 게임 속 동료는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2 셰퍼드 장군입니다. 인피니티 워드가 개발한 인기 FPS 게임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2에는 많은 게이머들을 충격과 공포에 빠지게 한 최악의 악당이 등장합니다. 제1사일 특수임무 전대에 소속된 주인공과 고스트는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을 공격하고 모스크바 공항에서 무차별 테러를 감행했던 블라디미르 마카로프를 잡기 위해 그의 안전가옥을 급습하는 특수임무를 받게 됩니다. 임무 시작부터 매복한 적들과 치열한 전투를 하고 어렵게 안전가옥으로 침투했지만 그는 없었습니다. 주인공은 그곳에서 마카로프의 정보를 DSM으로 전송하고 수많은 적들을 상대하며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하는데요. 전투 도중 주인공은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고 동료 고스트의 부축을 받으며 셰퍼드 장군이 지시했던 합류지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셰퍼드 장군은 미합중국 육군의 장군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레인저를 지휘하면서 누구보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장군이라는 직위에도 부하들과 함께 목숨을 건 임무를 수행했던 영웅적 인물이었습니다. 셰퍼드를 만난 주인공과 고스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유저들 역시 힘들게 탈출하고 그들을 직접 만나러 온 셰퍼드를 보면서 군인들의 뜨거운 전우애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Yeah, 장면을 본 유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합중국 장군이 이런 배신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유저들은 셰퍼드 장군을 개퍼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이 충격적인 장면을 그대로 카피한 게임이 등장하는데요. 먼지 속으로 사라져버린 그 영상을 보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점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